많은 앱 개발사들이 iOS 유저들을 확보하고 싶어합니다. 안드로이드 앱 대상 앱 캠페인에서와 달리 iOS에서는 구글 플레이의 지면을 활용할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 한국 유저들 대상으로 iOS 캠페인을 진행할 때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는 주요 지면은 다른 지면들 특히 iOS 유저들이 즐기고 있는 유튜브 네트워크에 집중하게 됩니다. 이러한 캠페인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볼까요? 첫 번째, 높은 가치의 유저들을 확보하기 위해 안드로이드보다 더 높은 1.3배에서 3배 수준의 인스톨 입찰 단가를 설정하셔야 합니다. 두 번째로 영상 소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. 세 번째, 인스톨 캠페인 기준으로 안드로이드 앱보다 더긴약 2주 정도의 긴 학습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실제 사례를 들어 말씀드려볼게요. 우선 단가 세팅을 잘한 사례의 경우입니다. 이 앱의 안드로이드 설치 캠페인을 보시면 3,500원 수준의 인스톨 단가를 목표로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. 같은 앱의 iOS 캠페인의 입찰 단가를 보시겠습니다. iOS의 경우 타겟 단가를 약 6,000원으로 세팅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. 3,500원 대비 약 1.7배 수준의 단가를 세팅하여 운영 중인 셈입니다. 이렇게 했을 때 iOS 캠페인이 안드로이드 캠페인만큼 좋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영상 소재가 넉넉하게 추가된 iOS 캠페인과 그렇지 못한 캠페인의 차이를 볼까요? 다양한 영상들을 최대한 활용했던 캠페인은 성과가 잘 나왔습니다. 반면 영상 소재가 한 개뿐인 이 캠페인의 경우 단가와 예산 모두 적절하게 세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캠페인이 거의 노출되지 못하다가 결국 종료되었습니다. 이 경우에서처럼 iOS 캠페인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영상 소재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. iOS 캠페인은 안정화 기간이 안드로이드 캠페인 대비 오래 걸립니다. 5월 10일에 안드로이드 캠페인을 시작한 이 앱은 캠페인 시작 후 바로 광고 노출이 시작되어 꾸준히 학습이 진행됨을 알수 있습니다. 반면에 이 앱의 iOS 캠페인은 9월 6일에 세팅 완료 및 라이브 되었지만 약 10일간 거의 노출되지 못하다가 이후 노출 및 전환이 시작되고 학습이 시작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. 이후 약 2주간의 학습을 거쳐 캠페인이 점차 안정화돼가는 걸볼수 있습니다. 이렇게 단가, 영상 소재, 그리고 긴 학습 기간을 모두 잘 지킨 캠페인들처럼 iOS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.